아무도 안들어왔겠지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케이 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얼른 오세요 얼른 여긴 지금 더쇼입니다 더쇼 <웃음> 여기가 어디게 여기가 바로 저의 대기실 여기예요 여기는 어디게요? 여기 비밀이에요 자자 자, 러블리즈 대기실 여러분들만 초대할게요 자 지금 비밀인데 아, 아 진짜 여기 자 그냥 러블리즈 아니죠? 너무 예쁜 천사 캔사, 천사 캔사, 러블리즈, 러블리즈 하트, 하트. 아, 와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자 저희가 한번 경시켜 드릴까요? 살짝 살짝, 살짝. 음. 아주 살짝 지금 멤버들 뭐 하고 있을지 자저저 갔어. 어, 잠겼어요. 잠시만요. 열어 주세요.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라라라라라. 네, 자, 뭐 하고 어. 있고 어. 다들 여기, 한 명씩 여기서 다 찍어야겠다. 까요한 명씩 다들 각자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현이가 오늘 만두 머리를 했어요. 이렇게 귀엽죠, 너무.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케 K는 사과 머리 하고 진짜. 지혜 언니는 만두. 사과 같은데. 같은. 네. <웃음> 만두 머리 하고 케 K는 만두와, 아니 K 어, 만두. K K 사과 만두와, 어, 어 귀여워요. 어, 감사합니다. 아, 대박 대박 밥은 드셨어요 다들? 여러분 <femme> 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더쇼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지금 저희는 생방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이상한 러블리즈 방영하고 이제 더쇼가 시작될 쯤인데 그 여러분이 그리울까봐 한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또 찬사 러블리즈니까 우리 찬사니까요 찬사 어 미주 언니 뭐해요? 다들 궁금해하네요. 살짝 스포만 할까요? 하나, 어. 둘, 셋. 허, 허. 네, <웃음> 네 지금 온 오늘 이렇게 열중히 뭘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네 건강 잘 챙기고 <웃음> 있습니다. 손한 끝. <살짝> <웃음> 어 저도 사랑해요. 어 아, 사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멤버들 비교 응. 시켜주러 갈까요? 과연 누, 누구 원해요?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말해주세요. 원해요. 미주 언니요. 원해요. 원아 어저 원한다 K용이 원한다. 나는 절대 소원이야 나는 언니가 먼 없는 것같아요 원하는 멤버에게 먼저 가겠습니다. 수원이야. 노란 이상해. 요네 원하는 멤버. 오 원하는 멤버 보란이, 수정 언니, 서지수 언니, 지수 언니, 리조. 어백소리만 어, 어, 많습니다. 소울 언니가 제일 많네요. 소울 언니. 라라자그 다음에 떠라 언니에게. 우리 정경을 한번 보여주시다 그럼 우리들이. 우리 대기실의 정경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오늘의 바로 정경입니다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 언니 잠깐만. 어휴... 아 <actress> 자, 그럼 어, 어이고 뭐야 뭐어이고 전혀. 네 넘어가겠습니다. ]ishment. 그럼 이제 뱃수 언니에게 이제 터치 바톤 터치하겠습니다. 아, 바톤 터치. 안녕. 지금까지 러블리즈 지혜 K였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뿅뿅 안녕. 짜자. 이렇게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웃음> 얼마만 더 얼마만 되냐고? <웃음> 얼마만 너 가질 지금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지금은 처음이 <웃음> 지금은 1980년도 어 1980년도. 나는 어 <웃음> 나는 장발장 <웃음> 언니! <웃음>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박명근 <웃음> 박명근 어떻게 나는, 나는 이수근 어떻게 러블리너스가 내 이름을 한 번도 걸어놔 수가 있지? 너무 아쉬구만 <웃음> <웃음> 당신 이름을 제일 많이 불렀대 <웃음> 내 이름은 이수근 <웃음> 내 이름은 박명근 <웃음> 하트 5만 감사합니다 <웃음> 유지에가 하트 5만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 <웃음> 너무 당신 얼굴 아니야? <웃음> <나, 웃음> 내 위주로 가야지 그럼 <웃음> 내가 들고 있는데 아, 너가 1인자니까 어, 늘 러블리스트 뭐하세요? 어, 한번 말을 해보시죠 어, 영근 공주 와, 우리 벌써 6만 넘었어요 와, 와우 우리 상금 해 볼까요 한번? 두루루루루 <야>, 어. 두루루루 <루> 안 지고서 나치나 풀려고 어. 에 불링 야 명훈아 왜 그래? 명훈아. 명훈아, 명훈아 괜찮아? <루> 배시진 배시진 님. 명훈아. 야, 명훈아. 이름 뭐냐? 배 야. 배 야, 배시진 님. 강문 아. 방문, <웃음> 정신 차려. 사과를 하실건가요고백을하실건가요두송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웃음> o <웃음> 두두두 <하지> o d 말입니루루루루루루두루루루 d <웃음> <웃음> 어, 다들 댓글왜 do, do, do, 요 우리 보냈다는 뜻이래 보내 보내요 보내드려요 보내 그대에게 우와 누구한테 보내나요? 전에게 와우! 안녕하세요 음, 지수의 영지태의영 저는 어... 저 혼자 할까요? 누구랑 할까요? 안녕하세요 멀어지면 어쩜 더 저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인을 하고 있는 우리 미츄랑 아,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사주죠?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웃음> 뭐가 먹고 싶네요명분이 스무디 넘나 먹고 싶은 거 스무디가 넘나 먹고 싶은 거 짝꿍! 짝꿍. 네, 짝꿍. 지금 아, 사인 중이에요 저희가, 저희가. 네 <웃음> 이날업 <업체> 제타하고 왔대요 <웃음> <어때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친구랑 하고 있어요 스무 m 넘나 먹고 싶은 가스무 h 넘나 먹고 싶은 가 s t i o n Oh, put some gyan yang. Tajinani,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c 이 e a m Ice c 아이스크림 c e c r e 이 m Ice cream. i c 아까 보내드린 사람 아니에요? <웃음> 보내드린 사람 아 <아이스크림>, 보내드려요 <웃음> 아이스크림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희 더쇼 대기실입니다 <웃음> 민트 초코 좋아하냐고요?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웃음> 그냥 초콜릿 좋아해요 <웃음> 좋아해요 네 노래 불러둘래요 어쩌지 달콤 겁나 아이나 사랑해. 오, <웃음> 어, 미니스터마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죠. 제가 네. 아, 아, 바쁜 거 아니에요? 완전 사인하고 어. 있다, 양. 어. 사인 중이라 미주가 엄청 바빠요. 아, 그래가지고 아, 말을 안 해요. 미주님! 어? 어, 뭐? 우아진 거. 아, 그래? 아이다이 명은이랑 우아진 <웃음> 대결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우아진 대결이요? 그럼 나 혼자예요? 뭐 그래, 너 혼자 얘기하고 있어. 볼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 혼자 돌아온 컴백한 지수입니다 지금 기분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데스티니 부려줘 <웃음> 어, 되게, 차, 혼자 하니까 되게 또 어떻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냉 주부에, 주부에 되게 반응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요. 하트가 지금 15만 개. 15만. 우와 감사합니다. <놀라> 너무 감사한 것. 이번에 이번에는 저희 네 엄청 좋죠 사랑해요 지금 이제 다음 넘겨서 도로로로로롱 안녕하세요 짝짝요 넘겨줘 땡. 어,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알프스 소녀입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알프스를 같은 알프스 소녀를 불렀어요. 바로 네. 막내들 안녕 막내 막내 라인 네. 막내기 막내기 여기 막내기들 안녕 막내들 안녕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웃음> 여러분 아, 나도 사랑해요 안나뷰 아, 아. 저희 네. 오늘 컨셉은 알프스 소녀였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더따왔습니다 네. 예쁘다 귀엽나요 귀엽대 사랑 아. 나도 사랑해요 아. 우리 막내들은 사랑입니다. 대만 팬 안녕하세요. 너무나 아, 이쁜 것. 감사합니다. 아 러브뉴스도 너무나 고맙다. <목소리> 고맙다. 고맙다 야, 넘나 고맙다. 너무나 고맙다. 우리들 짝수 <목소리>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지금 앨범 나도 아낀다. 아낀다. 앨범의 사이시를 하고 있어요. 아, 아 하나. 하나. 누나 귀엽다. 아, 아 고마워요. 너무나 이쁜 것. 우리 팬들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넘나. 것. 심쿵사, 나도 심쿵사 할 뻔. 혜진이 안녕? 안보여요 아, 어, 랩을 해라. 어, 어, 어. 나이가 깡패. 나이가 깡패. 깡수 yeah. yeah. 네, 없지, 너네. 사랑해 c o MC c o r a 저트스 a 나 MC Coran. MC Coran. MC c o r a MC c o r 여러분, 오늘 더쇼 다들 본방사수 해주실 거죠? 본방사수! 오늘 저희 무슨 무대를 하죠? 저희 오늘 서브곡으로 이거 해요. 일, 세, 의상이 바뀌어서 모르겠죠? 맞아요. 우리 의상 바뀌었어요. 뭔가 여러분, 지금 더쇼 본방사수 해주실 거죠? 제가 본방사수에서 아, 하나 뭐 할게요. 제가 이번에 미션으로 뭐야? 뿌잉뿌잉 하겠습니다. 그거 본방 사수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 그리고 지금 안 하면 뭐예요? 지금, 응. 지금 더쇼에서 60초 미션 하고 있는데 그거 저희가 족발에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맞춰 보세요. 어떨까요? 아. 당연 얘기하면 우리가 못 나온 거들키잖아요 아, MKB가 안나온 아, MKB가, 음. MKB가 안 나와요? 아, 어. 지금 그거 벌써 나오지 예? 나가지 않았어? 아, 그게 결과는 아니, 나중에, 아니, 나중에, 아니, 나중에 아. 나와요. 여 내가 인터넷으로 보세요. 이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웃음> 사람 족발 먹을 거야. 먹는다. <웃음> 근데 저는 먹을 어, 수 있죠. 못 먹는다. 먹어라. 닭발이 좋아졌어. 아 나도 사랑해요. 어제 아, 네, 닭발 맛있어 1화 이하가 어떻게, 어떻게 1화 이하야? 다음 주까지?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여러분 공연 하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요. 아. 명은 여기 앉아 우리 막냉이들은 네. 이제 아, 에이, 오늘 미주 미주에게 듣겠습니다. 나 막냉인가요? 근데 아, 지금 아, 어에이프린님들 아, 나오는데 정언이가 아, 다음에는 저희도 1위 후보에 꼭고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팬분들께 보답하는 러블리즈가 되겠습니다. 우리 잉러래 이러래 이러래 래이래이래이래이래이래이래이래이래러래이래이래이래아래이래 아, 러래이러아이이이 언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미주 언니, 아이씨 때로! 지원아, 사랑해. 꺼진 줄 알았어요. 유유, 저도 불러줘요. 미주 예뻐야. 언니 승현이라 불러줘. 인규! 미주 언니 갈수록 예뻐져. 아하하하하! <웃음> <목소리> 모양이. 얘들아, 바람피지 마, 미주 언니야. 명언이 누구 음. 뭐하는 거야? 중간고사 잘 보세요. <목소리> 은교? 네. 짝스해어 네! 언니! 이거 만요 음! 진 표정, 아, 아, 표정 하나 둘 셋! 섹션 표정 하나 둘 셋! 아! 아 그거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저안한만 서울 언니가 오, 한 방금 토할... 토하 표정이... 진짜로? 아, 어떤 표정 할까요 어표 남자같은 표정, 남자 표정. 네. 시작 하나 둘 셋! 아요 아닌가? 남자 여러분 표정 하나 해주세요 또 표정 억울한 표정! 하나, 둘, 셋 어, 나도 아, 왜 같은, 바보 같은, 바보 표정 하나, 둘, 셋네 개. 들어 아, 니 아, 음. 아, 아, 아, 네, 캡처감인데? 상여다, 미주, 절죠? 어! 댓글! 푹! 키키키키 여러분, 우리 이제 무대 올라가야 되고 끝날 시간이에요 우리 여러분, 다음에 또 브이앱 게요 안농! 위에 에이프릴도 같이 인사한다! 에이프릴와 러블리즈, 안농! 안농! 저희 사합니이세요 안녕. 여기 여기. 다음에 오, 또 만나. 판매트. 안녕. 오, 무대도 많이 봐주세요. 여기 c o n 무대 많이 봐주세요. 어떻게 끄는 거야? 나리 무대. 안녕. 어떻게 끄는 거예요? 이거. 아. 아. 아니, 안녕 아. 이 빨간 거. 아. 아.